자 오늘은 이 천재에 관련돼 가지고 천부경 천재가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천재가 무엇인지 천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첫 시간에는 이 천재란 무엇인가 자두 번째 시간에는 이거 뭐예요 천재는 어떻게 하나 천재한다고 제사 지내보면 곤란하니까 세 번째는 이 천부경 천자를 이 봉양하는 순서, 방법, 절차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천자다. 천자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합니 우리가 이 천제를 놓고 그 동안에는 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옛날부터 내려온 일인 절차들이 우리가 많아지는데 이 옛날에 옛날에 우리가 천제를 지내는 것은 이 하늘의 제사를 지낸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지? 자, 그런데 이 천제가 그냥 단순하게 제로서 현존된 것은 아니다는 거다. 자, 거기는 옛날에. 우리가 이 옛날에 우리 선조들의 이 나라를 이렇게 훑어 보게 되게 되면 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반 왕이 아니라 이것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재상이라는 이 구조 사이에서 이런 천재를 음? 봉황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와서는 너도 나도 한다면 이것이 되겠나. 그지? 자 그러면 이 천재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뭐냐는 것도 하늘에 누군데 제사 지는데 자, 원래는 이 천재가 내려오면서 자꾸 빗나가게 됐어요. 왜? 원래 근본적인 천재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종교적인 천재로 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근본적인 이 천재를 이 종교가 이렇게 이상하게 가다 보니까 이 천재의 개념이 일반 사람인 데는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원래는 이 하늘에 천재는 무엇 때문에 했을까?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봐야 해요. 인간이 왜 하늘에 천재를 지냈을까? 지금도 가장 이 천재를 완벽하게 지내는 이 종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마음의 뜨이에요 우리가 해교라고 이야기하는 여기는 정말로 하늘에 천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내려오면서 옛날에 고조선 시대부터 고려시대 때 고구려시대 때 이런 가정에 의해서 이 천재들은 지금은 이런 천재 형태로 이렇게 지낸 것이 아니라는 거다. 자 그러면 이 천재는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늘의 천재를 지낸다는 것은 인간이 무엇 때문에 하늘에 지냈을까? 인간은 나약한 동물이기 때문이다. 이 나약하기 때문이다. 일단은 자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나약하다. 두 번째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자연의, 대자연의, 이게 아주 불안한 거예요. 그, 살아남기 위해서. 자, 세 번째는 인간은 어떻게? 목표가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이라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살아남는 것하고 살아가는 것하고는 다르니까. 이 살아나긴 한 삶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자, 천재를 지낸다는 것은 이세 가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나라에서 재상을 둔 거는 원래 나라에서 재상을 주 것은 나라가 왕이 그죠? 왕이 인간에게 이런 나약함이기 때문에 왕도 어떻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외침에 의해서 불안하고 사고에 의해서 불안하고 내부에서 붕괴가 되고 쿠데타가 생기고 이런 것들로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왕들은 어떻게 남자 형제는 거의 다 죽인 거예요 남자 행동다 죽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이 자기가 나약한 것을 음? 이것을 뭐, 뭔가 대자연의 힘에 좀 빌리기 위해서 이것을 천재를 지내게 만드는 거야요이 세상이 지내는 거야요 우리가 니도 나도 지내는 것이 아니되는 거에요 자그 다음에는 인간은 대자연 속에서 살아남기면 지금 우리가 지진이라는 것이 지금 있지만 은이 풍수체라는 것은 자연의 체라는 것은 왕이라고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죠? 지진이 일어나고 흔들어버리고 폭풍이 져갖고 또들리가 <웃음> 버리고 홍수가 져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이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풍수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풍수를 많이 봐온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 삶의 목표예요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해야만이 잘갈 것인가? 어? 국민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것인가? 이 나라에 내가 권력을 어?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이세 가지 목표를 위해서 천재를 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에놓고 돼지 머리 갖다 놓은 것을 지는가야 돼자 그러면 이세 가지 목표를 세 가지 목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 뜻이 무엇이 들어있었겠나 인간은 너무 나약하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이렇게 그게 없으니까 우는 인간은 하늘에 무엇을 필요겠나 하늘에 주어진 운저난 시간에 운이라고 배웠죠? 운이 뭐였어요? 운은 항상 변하는 걸 했잖아 운이 운이 아니라 했잖아 그제? 운세할 때 배웠잖아 운세 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우리는 천운이라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지금 강의 중이니까 전화는 좀 이따가 해주세요. 할 때마다 어디 귀신같이 알고 또 전화하는 사람이 딱 있어요. 자, <웃음> 천재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유형이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유형이라는 것은 인간이 항상 나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하늘에 고행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고해, 고라는 말 들어봤나? 그렇죠? 3일 신고해서 봤잖아. 여러분들 3일 신고는 이 경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하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좀 이따가 가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재 행사할 때는 이 천운고라는 것이 있어요. 하늘에 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늘에 어떻게 인간이 나약함을 어떻게 힘을 갖게 하도록 운을 내리라는 거다. 우리는 속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산과 죽음도 있고 다치는 것도 있고 죽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는 데는 우리는 꼭 죽는 것이 살아남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여기는 음식도 있어야 되고 내 인데 주어진 누구말든 산에 산냥을 하러 가게 되면 내 인데 가장 큰 복은 무슨 복일까? 내가 사냥해 가지고 내가 잡을 수 있는 음식을 마련할 수 있는 법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천복 천복 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어진 그래서 우리는 인삼 인삼캐로 가더라도 아무나 인데 인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산삼캐로 을 가도 인삼이 아니고 산삼캐로 을 가도 너 똑같이 가면서도 산삼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보이는 사람은 이것이 하늘이준이 사람이 이제 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그 사람 사람마다 복을 내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천복고예요. 우리 하늘에 뭘까?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는 3의 목표로 가게 해야 되는데, 앞이 꽉꽉 밝게 막혀있으면 여러분들 어디로 갈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길? 좋은 길이 아니라 에이 사람이 사람이 인간으로서 그 자기의 삶을 일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길 이것이 우리는 천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문고를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천재라는 것은 이세 가지, 세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나머지 거는 나중에 알겠지만 나머지 거는 잡동상이에요. 크게는 우리가 천운고, 천복고, 천문고 이세 가지가 이게 3대 요소예요. 그러면 하늘의 주인은 누구까? 이것이 중요하다. 하늘의 주인이 바로 천주라는 거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천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데고해야 되가? 천문고를 누구인데 고해야 되나? 천 천주. 하늘의 주인이다. 그 천주교는 아니고 하늘의 주인이다. 그러면 천주의 정체가 뭐냐를 우리는 지금부터 풀어 봐야 되겠죠. 그제 자, 그러면 이 천주는 천주의 정체를 뭐그 천주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게 되게 되면 이 천주를 각 종교에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 되는 거고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성모 마리아가 되는 것이고 예수가 되는 것이고, 저 기독교 가면 부처님이 되는 것이고, 불교, 어, 불교 가면 부처님이 되는 것이고, 해교 가게 되면 알라신이 되는 거야. 이것이, 그 다음에 옥황상계도 되고, 천지신명도 되고, 이 모든 것인데. 그러면 이 천주라는 것이 뭐냐? 뭔지를 우리는 알고 가야 될거 아니야? 이 종교라는 것이 그런 것을 잘 아는가 싶습니다. 이 말이야. 자꾸 세뇌를 시켜보는 거야, 세뇌. 그럼 세뇌라는 것은 어떻게? 해? 뇌를 어떻게? 해? 세척을 하면 되는데 깨끗하게 나쁜 것을 끼워서 세척을 하면 되는데 세뇌는 어떻게 바꿔보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지 못하도록 약품을 써고 합성을 시켜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천주라는 개념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왜이 천재를 지내는지 천주가 있으면 천재를 지내게 되는데 천주라는 것은 첫 번째 어떤 천주가 있을까? 이거는 천북에 나와 있는 그 논리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천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천기고두 번째는 우리는 지기예요. 세 번째는 인기라는 거예요. 자, 천주의 힘은 천기의 힘으로 이렇게 인간에게 뭔가 변화를 주게 되고, 이렇게 장치도 할수 있고 반응 작용도 할수 있고 반응도 할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에요. 근데 사람이 아니다는 말. 사람이 어떻게 이것이 되겠나. 그러면 하늘의 주인은 하늘과 땅과 이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힘을, 힘을 어떻게 이동시키는 운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런 힘을 어떻게 여기 갖다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운은 항상 바뀌게 되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운을 어떻게? 운세라고 했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 하늘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 천주가 이세 가지 기운을 우리가 다스려서 뭔가 이렇게 인간의 나약함을 극복하고 난간을 극복하고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 게되 되면 우리가 지난 연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난 연말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이 상황이 지금 이런 식으로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노? 내일 모레 탄장 정쟁 나갖고 이 핵폭탄이 터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다 풀어보니까 안 그렇지? <웃음> 누가 말하나. 응?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궁합이 얼마나 찰떡구만 이잖아 그치? 아주 그 저쪽에는 모르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 워낙 불투명한 거야.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국민들은 어떻게 해? 완전히 산산히 쪼가져갖고 지금은 난리, 난장판이잖아. 그치? 근데 왜안 듣는 건모르겠다좀 들어야 될 텐데, 그치? 자, 그래서 천주라는 것은, 천기의 힘과 지기의 힘과 인기의 힘이 이, 이것을 다스리는 힘이라는 거다. 그대한 힘. 그래서 이것이 하느님도 아니요인간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니네. 인간이 어떻게 그 힘을 다루겠노, 그치? 그래서 이 종교가, 원래는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지? 자 그러면 이 천주인데 우리는 이것을 고르고 하는 거예요. 천운을 자 가지고 있는 것은 만일 불상사가 생기게 되면 어렵고 죽고 이렇게 되게 되면 자기 천운을 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노인네들이 오래 살게 되게 되면 어떻게 천수를 누리고 간다 했잖아. 천수가 그 운이다, 목숨. 운을 따시게 되면 목숨과 똑같은 말이잖아. 천수가 천 운이야, 그죠 그러면 천수가 천 운인데, 그러면 천 운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나라에 우리가 천재를, 나라에 천재를 지낸다 하게 되게 되면, 게되그 나라가 안정되도록, 그제그운 빼가지고, 누가 중간에 망하든지, 구대타 나갖고, 뭐, 나라가 바뀐다든지, 막 이런 복잡한 들 전쟁이 나갖고 힘들어진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는, 어, 바꾸자는 거죠. 이런 나면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첨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 만일 예를 들어갖고, 이 조그만 날에, 막 전쟁해갖고 옛날에 폐허가 되고 나면,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나? 어, 지금은 이것만큼 우리가, 어, 힘들게. 어렵게, 힘들게, 극복하고, 난간을 극복해가면 살아왔지만, 이것만큼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나중에 풍지받은 데 돼갖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 어떻게 살겠네 그제? 그럼, 나라는 그렇지만, 개인인 데는 어떻게? 내가 남들보다 어떻게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좀 편안하게, 그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을 다 받으면서 갈수 있는 길이 필요한 거예요. 나라가 가는 길하고, 사람이 가는 길하고는 다를 수도 있으니까. 자그 다음에 천문고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앞에 이렇게 담벼락을 사놔 놓고 가지 철조마을 지나 놓고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길을 가겠노 그래서 우리가 인생도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면 내가 그 길로 가지고 있으면 그 길이 뚫려 있어야 되는 거야이 가시정별로 막혀 있을 때는 어떻게 가겠노 갈 수가 없겠지 이것을 하는 것이 우리는 천재라는 거다 천재 그데 천재가 지내다가 산에 가서 산신인데 자산신 이건 천재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천재야. 하늘에 지내는 게 아닌데. 그렇 자, 그래서 우리는 천재를 정말로 올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사람이 아무다나 그냥 천재 지는 거예요. 천재라는 것은 이 세계의 힘이 모여야 뭐 돼. 자기가 지낸다. 혼자서 천재를 지낸다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이렇게 인간들이 천운고, 천복고, 천문고를 열을 계기 했어요. 열라 하면 어떻게 하늘이 알아야 되잖아. 그쵸? 이이 아, 이 운이 어떤 운이냐고 이야기를 해야 그 문을 열든지 오든지 할 것이고 천복이 어떤 것이 주어야만 이것이 개척해 날 것인지 알 것이고 아,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야 갈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천재해나는 행사가 이 철저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만 내가 어? 설명을 하고 가요. 자 천부경에서 제가 지금 예를 들 천부경에서 이 에, 천재를 하기 위한 경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천재봉양경이에요. 봉양이라고 하면 하늘에 우리는 에? 그 음? 뜻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 복양기인데 여기 보면 뭐 제일 1편에 보게 되면 천주편이라고 논다. 이 천주주인이라는 거이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치?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이 속에는 천기와 지기와 인기가. 이경 속에 보게 되면 이 내용들이 딱 들어있을 거예요. 이 천주편에는 이것이 들어요. 그래서 천주를 고 우리가 사람을 이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이 천운편이라고 돼있죠. 이 천운편이에요. 내가 그 운이, 나라가 그 운이, 사람이 그 운이, 그 회사가 그 운이 있어야 할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천복편. 천복은 천복고를. 자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천문경. 그 밑에 밑에 개인경이라고 해놨는데. 이 경들이, 편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고라는 것은 하늘에 이것을 알리는 거예요. 자, 어떤 방법을 알려야 돼. 징을 치사 알리든, 북을 치사 알리든. 들을 수 있도록 두드려야 되는, 두드린다고 굳어야 되는 게 아니고, 잉? 울려야 되는 거야. 이것이 하늘에 닿도록 우리가 알려야 되는 것이 이 천재라는 거다. 그러면 천재는 어디 가서 지낼까? 하늘이 뚫혀 있는 데서 지내야 될거아이거 그죠? 개인은 갇혀 있는 데서 지내도 돼, 개인은 갇혀 있는 데서, 원래는 밖에 나가서 지내면 제일 좋은 거고, 개인은 그렇지만은 나머지 기본적인 것은 밖에서 지내는 게 근본이다. 그러니까 개인도 밖에서 지내는 것이 제일 잘 되겠지. 청기와 지기와 인기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자기인데 힘을 밀어줘야 되는 거지. 대통령이 된, 대통령이 되려면 하늘의 뜻이라고 했는데 하늘의 뜻만 갖고 안 된다, 이 말이야. 그죠? 하늘의 뜻은 자기의 운명이라고 하지만은 이 복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 옆에 따라하는 사람이 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기가 그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대장 또 여러 가지 대장이 있잖아. 각 분야별로 대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길이 맞는지. 그래야만이 그 하늘이 준그 길을 갈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만 가면 되는 거야. 그지 뭐, 우리가 너무 길까지 찾아갈 필요는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천운고와 천복고와 천문고를 단계별로 진행해. 천주인데 고하고. 그러면 고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내용들이 정기, 직이 순분대로 놓옵니다 놓고, 그 다음에 이것이 천운고, 천복고, 천문고를 우리는 고해야 될 거잖아. 고하고 난 뒤에 우리는 어떻게, 나머지 법원은 어떻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하느냐. 자, 내가 가는데, 나를 막아서는 사람도 없애야 되고, 그제? 내가 가다가 이 수식간에 몰아치는 애군도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액기도 없애야 되고 이렇게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이 천재라는 기본적인 틀이에요. 천재. 그러면 이 천재를 지냈는데 이이거와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크게 이 기본 천재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기본경으로 하는 거예요. 기본경 천재가 있고 우리는 개인경 천재가 있는데, 이 기본경 천재는 천재경의 전부를 뜻하는 게 되는 거고,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인간이 개인경을 풀 때는, 개인경을 풀 때는, 이 나라, 나라든 단체든, 천기와 지기를 부르는 힘, 이것이 기본경이에요. 이 나라경이 아니라, 이것은 천기와 지기를 부르는 기본경이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개인경이 있어요. 그치? 여기는 개인경이에요. 개인경은 우리가 이경 중에서 내가 가야 될저 눈이 먼 곳, 천복을 어떻게 하고, 천문의 길이 어떤 것이고, 나에게 타고 온 애군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풀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자 그를 풀리지. 껍데기만 잔뜩 해서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이 천재를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천재를 해낼 것인지 일단 먼저 보고, 천재 봉양경을, 기본경을 잠깐만 훑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여기에는, 우리가 천재 봉양경에는 순번대로 이렇게 아주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우리 하늘에 구하는 것은 이세 가지지만은, 나머지 부분들은 이 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구하는 것은 경이 아니라는 거다. 그지 자, 여기 보게 되면 천주, 발음문에, 우리는 천주맹세문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신경이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의 지금 어떻게 푸는 거, 그 나라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신경. 그 다음에 천운경이에요. 천운충만. 이것이 할때 우리는 천운고를 누리는 거예요. 자, 심상경, 심중경, 팔강경, 방편경 기인경, 이런 순번대로 이 경이 진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개인경일 때는 어떻게? 이 속에서 착착착착 자기에 해당되는 것이 빨려 노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노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추출해낼까? 이것이 타고난 자기의 운명이라는 거다. 자, 운명적으로 주어진 이 천운과 천복과 천문의 길을 갈수 있도록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여기 있는 우리나라 인구가 한 길로 전부 다 가라 해보면 어떻게 해도 니들 뭐이 길도 가고 이 길도 가고 온천지 다 가라 하면 가지겠나 못 가겠죠. 그래서 이 길을 갈수 있도록 푸는 것이 우리는 개인경이고 우리가 이 기본경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운을 천기의 지은거의 운을 우리가 풀어놓기 위해서 행하는 경이 우리는 이 천주경이 말하는 이런 천재경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천재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재경은 저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재봉양경이에요. 자 천재를 위해서 우리가 봉양을 하는 경이에요. 그래서 응? 하늘에 우리는 죄를 지내면서 응? 하늘에 죄를 지내면서 우리가 봉양을 한다는 뜻이에요. 응? 인간이 봉양을 한다는 거. 그럼 개인이 봉양을 하는 거. 나라가 봉양을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마야 되는 거죠. 응? 자 그러면 이 천기치기 인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뭐 힘을 모든지할 거네, 그지 자, 천재를 하면서, 자, 천기의 힘은 어떤 힘이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풀어가는 거야. 전기의 힘은 어떤 힘이 있을까? 하늘의 힘? 지기는 <웃음> 땅의 힘, 이거는 사람의 힘,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천기와 지기와 인기의 힘을 우리는 한번. 자, 천기라는 것은 천운과 천복과 천문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타고난 운명의 기운들입니다. 그러면 나와 연관되어 갖고, 나,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존재하면서 주어져 있는, 연결되어 있는 인연법의 이런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내가 태어났는데, 내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이 내인데, 이런 기운을 풀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있는데 돈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나를 도울 수도 없는 것이이 많은 사람 중에 누가 그게 있다고 하겠어요? 이 전후는 타고난 운명적으로 인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 한게 해야 되겠군요. 여러분, 인연법을 풀게 되게 되면 공덕이라는 것은 세 개가 있었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보게 되면 이 공덕에는 세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우리는 지금 가장 큰 공덕을 내가 우리가 풀어왔지만은 이것을 풀게 되면 이세 가지 공덕이 나에게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를 풀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그 뭐고, 조상공덕이라 하면 조상공덕만 있는 게 아니야.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만드는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조상공덕이지만. 그럼 예를 들게 되면 이 공덕 속에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조상공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상공덕이 절반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두뇌를 풀때 보게 되면 풀어놨죠. 자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업적공덕 이런 기인공덕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풀면. 그런데 이거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명상법에서 푸는 두뇌를 푸는 것하고는 다른 방법이에요. 계산법이 다르다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운명을 풀 때는 이것의 힘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어 가라는 것인데 이 어떻게 천전를 하면서 이 천문을 열어 갈 때는 이것의 구조를 풀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긴긴 긴 경도 있고 우리는 여기에 뭐가 들어있나 방편경도 있고 우리는 심중경도 있고, 심상경도 있고, 이 속에 들어있는 거라.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가 명상에서 가르치는 이 두뇌, 내 심리학, 내과학적인 측면에서 계산하는 방법하고는 다른 방법이에요. 네. 그런 방법으로 풀면 안 돼. 네. 자, 그래서 이 조상공덕, 고상공덕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푸는 거야. 그래서 정기의 힘은 자 예를 들면 하늘이 나를 돕는데 나는 하늘을 위해서 한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이 나를 돕겠나? 자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다그 누구말따나 인지상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내가 해만큼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내 공덕이 요 공덕을 짓지 못했는데 공덕이 내 인도 오겠나? 처음에는 나중에 풀게 되면 흑공덕이라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들 풀다 보게 되면 흑공덕 나는 정말로 열심히 하고 남을 도왔는데 나는 흑공사했다는 거다. 흑공덕이다 나는 여기의 인연법에 의해서 나를 나에게 공덕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공덕을 베풀어야 되는데 자기는 어떻게 저쪽 가서 공덕을 베푼 거야. 그것시 바로 흑공덕이에요 그렇게는 우리가 말하는 허, 가, 허, 가공덕이라는 거야. 허수라는 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거건 엄청나게 들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자기는 그 길을 못 가는 거야. 그것이 헛공덕이라는 거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 몇명 있지? 지금 막 추핑낙으로, 자, 2019년 정도 되게 되면 추핑낙으로 막또 또 떨어질 거야. 봐봐. 자기가 베푼 것이 그 공덕은 아무리 소양 없는 헛공덕에 불과한 것이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이 찾아야 되겠지 천재경으로부터 천재 이것을 봐내 공덕이 어디에 인연이 있는지를 우리는 이제 풀어가는 이것이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야요 이것을 내가 푸는 방법은 자 수린사의 길을 가는 사람인데 내가 풀어주려고 그래 일반 사람들은 알 필요 없고 일반, 일반 사람인데 알 필요 없으니까 어? 하면 안되겠지 그지? 자 이제 두번째 시간에는 천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제 잠깐 그 해야 되는데 다시 시작할게요 자 우리는 이 천주라는 힘 속에는 하늘의 주인이다, 그지? 자, 이것이 우주의 주인이고 하늘의 주인이다. 그러면 이 천주가 가지고 있는 힘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우리는 천기, 지기, 인기라고 우리는 천북에서 그냥 딱 불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천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늘의 기운, 이것이 아니라, <웃음> 하늘에 뭐, 무슨 기운이 그렇게 많겠나, 그지? 자, 하늘의 기운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가 타고난 타고난, 이거는 운명의 힘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천운고를 나중에 올리게 되는 거예요. 천운고를 하게 되는데 이 공덕 속에는 우리가 세 가지 공덕이 있다고 그랬다. 그지? 조상공덕, 기인공덕, 업적공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인연법에서 배울 때 나는 조상공덕으로 태어났다. 조상공덕의 덕에 의해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풀었는데 실질적으로 따지게 되게 되면 이 조상공덕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 조상공덕과 업적공덕과 이 기인공덕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공덕의 순번들이 공덕의 구조가 구성이 공덕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가는 길이 달라지는 거다 그런데 이 공덕을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우리가 내각에서 명상에서 하는 두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으로 염두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공등은 내 두뇌가 아니라 내가 베푼 외부의 것이기 때문에, 명상에서 푸는 방법으로 풀면 안 되는 거라는 거다. 그런 절차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방법이 아니고. 그럼 나중에 이것을 풀게 됐는데, 이런 것을, 이런 것은, 음, 일반 사람인데 내가 풀지는 못할 것 같고, 이것은 수련사의 길을 가는 사람들. 수련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는, 이제 특별히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는 그 가정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가정이, 이제 가정에서 이것을 풀어 가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조상강덕이 있고 업적공덕이 있고 기인공덕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 이 청기의 힘, 이 청기의 힘이라는 거예요. 자, 이 청기의 힘이 작동을 하면서 우리는 예의치 못하는 모든 일들을 벌리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대통령이 되지 대통령 깜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통령 깜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겠죠 이것이 우리는 공덕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왜 대표적인 공덕이냐면 공덕에 문제가 있느냐 면 우리가 예를 들면, 나는 공을 엄청나게 변했다, 공덕을 샀다고, 공덕을 하게 되게 되면, 아,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인데, 봉사나 하는 것이 좀더 공덕이네. 천만입니다 이거는. 응? 그거 백날 해봐야, 어, 아니다 자기가 맞는 공덕, 내가 봉사에 맞는 것 같으면, 봉사를 통해서 공덕을 사야 되는 것이지. 나는 이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 공덕이 필요한데, 저 길로 가는데 저 공덕이 나는 이 길로 갔는데 저 공덕이 왜 필요하냐. 그럼 공덕 하나도 안 하냐. 그것이 우리는 헛공덕이라는 거예요. 헛공덕. 아무리 자기가 했지만 은 아무런 결과도 없이 아무런 무용진물의 공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풀어나갈 때 나중에는 중요한 그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련사의 길을 가면서 이렇게 힘을 살 때는 그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덕도 아무데나 사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길을 가는데, 이, 이, 이, 이 길로 가는데, 여기 가서 공덕을 사야지. 이리로 가는데, 이 길에서 공덕 병렬 사봐야 아무데나, 나중에, 이저 뒤통수 맞는 거예요. 뒤통수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공덕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천기의 힘이에요. 이 공덕을, 이 공덕을 내가 맞는 공덕을 찾아가야 되면 그 공덕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게 되면 내가 이어진 공덕을 나는 어떻게 끌어서 이어가서 설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지. 나중에 그거는 수린사들이 이제 얘기합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기라는 힘이 있어요. 이 지기라는 것은 이뭐 땅에 있는 것이 지기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옛날에, 옛날부터 내려온 것은 저, 바다에 가게 되면 용왕도 있고, 산에 가면 산신도 있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 대자연에 의해서 천재라는 근본이 그거예요. 자, 대자연의, 거기에서 용왕이, 용왕 할배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용왕의, 이거 어떻게, 바다의 기운을, 바다의 기운을 다스리는 이 힘이 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왕이라고 정해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에서 그 기운을 우리는 행사를 하게 되고 산을 가면 산신할배, 할매니가 지키고 있다 하는데 그 산신할배, 할매, 할매가 있는 게 아니라 음, 산의 기운이다 그러면 공장에 가게 되면 공장의 기운이 있겠지 그럼 집에 가면 지 기운이 있는 거야 이? 이런 지기의 기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럼 예를 갖고 용 바닷가에 가고 기도하다 보게 되면 기도판이 오는 데가 용안 기도를 해서 이래보면 곤란한 거야 이? 나중에 그 방법도 다 설명을 해줄거예요자 그래서 이지기에는 크게 나누게 되게 되면 터의 기운이 있어요 자터에는 여러분들이 들가있지 우리는 산에 가게 되면 산터가 있고 바다에 가게 되면 바다터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저 불판에 가게 되면 불판기가 있고 강에 가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른한 것이 뭐냐면 이 터의 기운을 푸른한 것이 여러분들이 저번에 가르쳐줬죠 여섯 개의 인연기라는 거다. 그렇게 그 터의 기운에 따라서, 이거, 기가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풀어준 것이 그 여섯 개의 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 그냥 단순하게 막, 우리 귀신 풀이 한다 해가지고, 그것까지 다모 해주니까, 그것을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된대. 그는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이제 터주신이 살면, 터주신이 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터의 주인의 기운들이 그 힘을 몰아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액기가 덧붙이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터주신이 아니라 터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터주기를 신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을 칭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터에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조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조상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처음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 배웠어, 그지? 터의 기운 또 애기의 기운도, 기운도 배웠죠, 터의 기운도 다 배웠죠, 조상의 기운도 다 배웠어요. 가르쳐 줬어요.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은, 자 그러면 이 조상의 기운 이 것은 어떻게? 해? 조상의 기운은 어떻게? 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조상국에서 있는 거지. 조상과 인연이 다 끊긴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지만 조상으로서 그 기가 남아 있을 국에는 그 기의 힘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기의 힘들이. 그래서 우리는 내림이 무섭다는 거예요. 내림으로, 내림으로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것을 우리는 조상기에도 우리는 풀어준 거예요. 알죠? 모르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액기예요. 액기는 어떻게, 우리 조상기도 아니고, 그 터의 기도 아니에요. 터의 기운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액기는 설마 없는 어떻게, 조상과 관련이 없는 귀신, 진짜 귀신이에요, 귀신. 귀신 이것도 여러분들이 풀어준 거예요. 뭐, 뭐, 다는 다못 풀어주지만은 이것을 종류별로 그한 것을 부분 부분들다 풀어줘요. 그러면 우리는 이직기의 기운은 트에서 나오는 기운, 조상과 관련되어 있는 기운, 그 다음에 액기와 관련되어 있는 기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청기예요. 지기. 그 다음에 인기는 어떻게? 인기는 인연법이에요, 인연 인연법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이 인연법은 귀신이 아니다. 사람이다. 그지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첫 번째 인연법은 우리는 무슨 혈족 인연. 그지 그렇죠? 자, 혈족 인연. 그 다음에 인연들은 어떻게 동료. 동료가 아니고, 이거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은 길을, 이 천문의 길을 가는 인연이에요. 천문의 길을 가는 함께하는 인연들. 세 번째는 일반 인연들이 있어요. 자혈택에는 우리는 가족 인연들이 있어요. 이 연륜법에는 이 인계의 힘은 가족의 힘이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천문의 길을 함께 가는 인연들. 내가 천문 이 천문을 열기 위해서 가는 길은 어떻게? 해?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유용하잖아. 그렇죠? 엄두길 가는 사람 필요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일반 인연. 내가 알고 있는 거. 나와 인연이 몇개 개 돼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치고 어렵게 만드는 이런 인연들. 이건 도와주는 인연도 있지만, 도와주는 인연은 기인이고, 도와주지 않는 것은 그냥 인연이야. 그래서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애견이고. 자, 인연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 인연 속에는 어떻게? 도와주는 인연은 기인인연. 해꾸질 하는 것은 애기인연. 그 다음에 그냥 인연들은 해구질도 하지 않고 아무런 작행도 하지 않는 인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천재를 먼저 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겠나 자 이런 사람인데 있으면 빚도 갚아야 돼. 우리 정리한 것은 빚도 갚아야 되고 짐도 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짐과 빚을 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짐과 빚을 털어야 되는 거예요. 이 빚을 털지 못하면 이 빚을 털지 못하면 어떻게? 내가 이 천문고, 천복고, 천문고를 아무리 하더라도 이 길이 열릴 것인가? 이런 거다, 그제이 천문길이 열릴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일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것이에요. 이것과 이것과, 그제 행사가 이것과 이것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재라는 거다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자 여기 오만 어만 것들이 많이 있다 그지 그러면 내가 짐을 진 사람인 때는 어떻게 짐값을 줘야 되고 빚을 진 사람인 데는 빚을 갚아야 되고 어떻게 갚을까 우리는 그러면 우리 열심히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는 저를 몇번 해야 된다 했어요 아이씨마두 번. 그래서 사람인데는 한번, 귀신인데는 두 번, 하늘에는 우리 세번 지낸다 이런 거야. 그래서 사람이 삼배를 자꾸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이야 뭐 하면 되지만은 받는 사람은 절대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재상을 꾸미는 거예요. 자, 이 빛을 씻을 때도 없이 감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원래는 이게 내가, 어 그동안에 복을 줬으니까, 내가 묵고 살 거니까, 새 곡식, 새 양식 이때, 원래는 이것이 주로 추수 감쌌을 때 주로 진행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 하늘의 기운을 기운을 따질 때는 그것이 하는 거고, 문을 열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바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원래는 이 좋은 음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낼 때는 자우지가 작더라도 양을 작게 하더라도 최고의 음식 좋은 음식을 갖고 베푸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것이 우리는 죄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는 천재경이라는 천재봉양경이라는 거지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제사로서 제사로서 우리는 복량을 하는 거, 음식으로 복량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경으로서 복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재가 되는 거에요. 천재 제사, 원래는 천재 제사에요. 천재 제사고, 이거는 천제 복량 경이에요. 천재 복량 경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는 거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두 단계가 항상 진행되는 거에요. 주방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이 인연법의 인계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재를 다룰 때는 천재에 참여하는 사람인데 최대한 이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 그래서 5분에 우리가 천재를 하는 데 오면 최대한 할수 있는 것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밤을 안 되면 밤을 새더라도 그것만 하는 거예요. 뭐 기밀적으로 하니?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잠깐 보자고요. 나머지 상세한 건데 또 설명하겠지만, 자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겠노뭐제사상체리 나는 갈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제사단을 만들러, 우리 이제 가야 되겠지, 그제? 우리는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누구말따나 세상에 놓아서 처음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뭔가 이 재단이 있어야 될 거야, 그제? 재단을 일단 구축을 하고, 두 번째는 이것을 우리는 장소, 그제? 장소를 적어 놓자. 장소는 우리는 함량, 지리산에, 우리는 대승사에서 그행 봉양을 할 텐데 이것이 5월 26일 오후 1시부터 하겠다. 11, 11시부터는 식사를 좀 하고 1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상세한 거는 조금 더 다시 설명할게요. 자, 오후 1시부터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임시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시작일 뿐이라도 그래도 기본적인 그것이 있으니까, 단을 조금 만들어놔놓고, 그제?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음식을, 우리는 최소한의 음식은, 이제,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제? 손수.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뭘까? 이지신 밝기를 좀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알려야 되니까. 터이 알려야 되니까. 자, 너무 집에 가가지고, 너무 집에 귀신들이 딱 있는데, 너무 집에 와가지고, 저끼리 뚱가뚱가해보리면안 되잖아. 그래서 미리, 이 우리 하자는 그때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지신 밝기를 우리는 한문 하고 네 번째 이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우리 준비해야 될게 있다. 다른 거는 못 하더라도 향, 향로하고 향은 돼갖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향을 한개표세요 표고. 자그 다음에 우리는 제사를 하고 해서 우리는 이 천부 육경 갖고 시작을 하고 이제는 바로 천재를 하는 거예요 자 천재를 하는데 그 뒤에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이것이 동참자가 있다 는거제자 구경꾼도 동참자요 그 현사람도 그먼 데까지 오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 여러분들이 이 소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소지를 준비해 갖고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데 우리 하늘에 대놔 놓고 막의지를 쓰는 거예 소원 하나 들어 달라고 이내 길을 한개처고그 소지를 전다주사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걸리더라도 우리는 뭐한 시간이 되든 두 시간이 될 거든 계속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안 하고 이러면 좀 고려하니까 오는 사람마다 참다 적어, 적어 놓는 사람들인데 는 우리가 마지막 추구는 해줘야 되니까 원하는 사람이 아 원하는 사람이 안 해서 이 당연히 그래서 자기가 손수 적지 않는 사람만 하지 말고 손수 정성 껏정 정색이라는 거, 거 중요해 자기 주소도 요는데 정성이 필요하니까 정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는 이것을 우리가 세상 나라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자신도 더 중요한 거잖아 그죠자 그래서 우리가 진행을 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자주간 열심히 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경을 가지고 차근 차근히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오후 1시. 여기 나중에 우리 주소하고 행사 일정은 우리가 이제 공개를 유튜브하고 페이스북하고 카카오 스토리에 공개를 할 테니까 찾아오고 싶은 사람은 찾아오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은, 그, 뭐고, 12시 30분까지만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늦게 오는 사람은 무조건 굶는 거예요. <웃음> 그래서, 12시 30분까지만 하고, 1시부터는 본격적으로 행사를 진행해가지고, 우리가 이 청기와 지기와 인기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청부경경전부터시작해고경영행정 모든 것을 이 시간에 다 공개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자 그래서 우리도 준비를 아마 예외적으로 준비는 조금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함양에서 5월 26일 날 토요일이다 그죠 토요일날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유가 된다면 여유가 된다면 저녁에 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녁에 이 천재 봉양경을 개인경, 개인경의 통합 개인경을 그래. 한번 대표로, 대표로 할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녁에 우리가 밤샘 해갖고 음, 한번 할수 있는 길이 있을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좌우지간, 음, 좌우지간 염원은 남겨놓고 한다 안 한다는 그건 나중에 문제고, 그런 계를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천주를 통해서 천재를 음? 천재를 지낸다는 것은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나라는 천재가내 가족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겠죠내 가족은 이 사회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고 내 그것이 없으면 나라가 없으면 이 천재가 무슨 소용이 있겠노 그지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많이 시달려 온 민족이다 그죠 쪼개지고, 쪼개지고, 쪼개지고, 쪼개지고, 붙었다 쪼개지고 하는 너무나 힘들고, 현재도 너무나 힘들다, 그제? 우리는 지금, 응? 어? 붕 떠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그동안에 작년에 뭐, 전쟁 난다고 난리 굳어지다가 지금 이순간에 응? 어? 좀 편해질 수도 있는, 그제? 느낌도 있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 또다된다는 보장도 없잖아. 또 이것만 이런다 가지고 뭔가 또 모든 것이 다 편할 수는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주한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편안하게 갈수 있는 우리는 하늘의 천재를 이 천재 봉양경을 공개하면서 이 천재를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무조건 제산만 지내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것만 하고 여기서 모든 것을 다 공개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천재를 하기 위해서 천재를 하기 위해서 천재 봉양경을 우리는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일단 천재 봉양경을 진행.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천재를 할 때는 그 참여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고, 자, 천재 봉양경의 우리 구성을 보게 되면 천주경, 아신경, 천운경, 심상경, 심중경, 팔강경, 방편경 기인경까지 총 8개의 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경에서는 순번대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 보면 천주편에서 이것이 너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잠깐만 할게요. 여기는 우리는 천운을 우리는 여기 하는 것이고 여기는 참외문과 아신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는 천운, 어? 참외문과 천운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심상참외문과 심상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는 이제 천복고예요. 여러분 아까 이제 천복고라 했죠. 이것은 심중참외문 여기 되어 있고 심중경이 있고 자 여기는 이제 천복고예요. 이 사람이 가고자 하는 길, 이것을 푸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문들이, 여덟 개의 문들이 있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이 여덟 개의 문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팔강, 팔강은 거 뭐고, 선은 거 뭐고, 천문경이 지나고 나게 되면 이 방풍경이 있어요. 내가 가는 길에 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가더라도 어떻게, 기인경이라는 것이 내 기인을 만나야 할 것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이 기인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경우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끝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것이 또 장시간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풀어나가야 되죠. 자 그러면 이 천재 봉양을 저를 하면서 우리가 세부적인 것을 세부 내용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상세하게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오시는, 사람들인 데는, 뭘 선물하노? 이, 예, 할 때, 떡한쪽갈이 있다. 다른 거는 못하고, 떡, 떡한쪽그사람 많으면 떡도 반쪽갈밖에안된다 3분의 1조갈밖에 놓을 수도 있고. 자, 이제 세부 내용들을 우리는 지금부터 전개를 할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 준비 요원도 작고, 우리가 아직까지 처음 출발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것을 양해해가면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할게요. 그런데 지금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도 없고 숙달되는 시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 천재경 천재복양경을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가 잘하음이잘안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있지만은 그 내용은 그 내용이다. 이렇게 숙달될 때까지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자, 그러면 11시부터 우리가 12시 30분까지 우리가 일단 식사를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만드는 이 식순이 이렇게 진행되면 될란지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진행할 것이고. 자, 그러면 12시 45분부터 13시까지, 한 15분간, 우리는, 음, 사물놀이패가, 사물놀이패가, 우리는, 음, 터신을, 터신 밝기를 할 겁니다. 알려야 돼, 터에. 우리 잘못 삐면 안 되니까, 그지? 그 지리산, 높은 산에 가가지고, 지리산 높은 산에. 그런데 여기는, 평지이기 때문에 차로 와가지고 평지이기 때문에 뭐 연세가 많다고 해서 힘든 거는 걷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뭐 걱정 안 해도 될것 같고 자살표가지침 받기를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시부터 우리가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30분 정도 자 13시 한 30분 정도 안에 우리는 이 채를 하겠습니다.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여한 사람인데, 누구 인사할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14시부터, 아, 14시, 13시 30분이다. 그죠 13시 30분부터 우리는 우리는 행사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행사경을 하게 될 겁니다. 천부육경 가지고 우리가 정식적으로 천부경의 기본적인 행사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는 천부경부터 시작했고 천부경, 비밀경, 우리는 발음문, 소문부터 시작했고 전생경, 인생경, 내생경, 환생경, 인운경, 그 천부육경을 여기서 행사는그 단계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겠지 그럼 이것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누구말든 인사말 이런 것이 있을는지 모르니까 중간에 시간은 한 30분 정도 해서 잡아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한 30분 정도 되니까 아마 본격적인 것은 한 2시 30분 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근데 날씨가 더우면 또 고생을 좀 하겠지만, 이때부터 우리는 천재, 제일 더울 때 천재 봉양경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천재 봉양경을 하게 되게 되면 시간은 그렇게 많이, 천재하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렇게 많이는 걸리지 않으니까 천재 봉양을 하고, 여 이후로 이어서 우리는 개별 개별 축근을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될게요. 그런데 이 개별 축근이 이게 어떻게 될지 이게, 이게 가장 어, 아리송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개별 축근을 하면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까 자이 시간 이후 이것이 끝나고 이후부터 이 시간 을 이것저는 우리는 간단한 뒷풀이와, 자, 여러분들이 주겠다 하는 떡. <웃음> 여러분들이 이 행사가 끝나야, 우리 떡을, 자, 하늘에서 준, 이? 천부경 육의 빔, 천부경 육경에서 행하는, 처음 행하는 이 떡이기 때문에, 이 떡의 효과가 또 만만찮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사람, 그, 떡의 개수와, 사람 수를 대충 맞춰갖고, 반쪽이 갈지, 한쪽이 갈지 모르니까, 이때부터 우리는, 마지막, 그, 떡을 드리겠습니다. 그제? 한쪽씩 묶게 자,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는데, 이 뒤풀이에는, 막, 그동안에 오신 할머니도 있고, 이렇기네 같이 한바탕 즐겁게 노시도 괜찮을 것 같아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다, 그제? 이 행사를 우리가 본격 진행하면서 천재봉양경과 천재 행사와 이거 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공개하는 그런 절차를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도 만만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본격적인 수련사 양성도 안 됐고 일부 사람들이 열정적인 힘에 의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육경의 요원들을 많이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천부경 유튜브에 천부경 육경의 채널로 이제 함께 모이도록 하시다자 그리고 조만간에 이제 육경의 회원들을 우리는 1차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을 정식 교육을 시켜나갈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는 육경대학이 자, 앞으로 우리는 상, 카운셀러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브레 미션 명상센터라든지 포교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있을 수 있는 자격과 그 자질을 검토하기 위해서 정규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수련사 양성 과정이다 수련사 양성 과정은 일반 사람이 도주만 한다고 되는 것은 어? 불가능한 것이니까 지금은 여기는 만 55세 이하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만 55세 이하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몸과 마음과 행동이 똑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행동이 빠르지 않은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천부행이 그기 위해서 우리는 정도, 정법, 정행의 길을 갈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고 내가 뭐 넘들이 한다 하니까 어, 하겠다 이런 생각을 딱 버리십시오. 우리는 행사는 어? 밤에 엄청난 경의 힘그 다음에 밤샘을 해 나가는 이런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뭐 어때 경을 좀 읽어봤다 해가지고 참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게서 오게 되게 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부 육경의 기본적인 경 이것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풀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추가로 잠깐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 보내게 되겠고 자이 부분을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인 행사는 천부경 육경회가 천재를 지나는 시점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5월 오월 26일 이 천재를 행하고 난 뒤부터 우리는 이제 육경 육경회원들을 우리는 모집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이 되던 각 지역에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이제 모임을 해가지고 정규 교육을 시켜나갈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육경대학을, 가정을, 육경대학 가정을 우리는 준비를 해 나갈 겁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는 이 육경회에서 앞으로 많은 권한을 갖고 있을 거예요. 육경회에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식적으로 이런 허가증과 교육권과 상표권과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이 육경회가 만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형태로 이표다해 가지고 이것을 무작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이자 이제 상담원, 우리는 표고사표교원들 표구사, 표구사들이 할수 있는 거, 그다음에 수련사가 할수 있는 거, 명상센터가 할수 있는 거, 그다음에 교육센터가 할수 있는 이 가정들을 우리는 이 육경대학 가정에서 본격적으로 증계를 해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이 이 가정은 이 사단법인 수리힐링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상담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자격검증이라든지 허가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급하게 될것 같아요. 자 육경대학은 교육은 육경에서 진행을 하지만 은 모든 가정은 사단, 사단법인 수리힐링상담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 하는 것이고요. 자세빈사는 이 수련사 양성입니다. 자, 그동안에, 어, 우리 정식적인 가정은 아니고, 우리가 행사를 위해서 참여자들을 훈련을 시켜봤지만, 이 가정이 굉장히 힘든 가정이에요. 자, 힘, 힘든 가정인데, 이 가정에는 양성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돈이 투집되지만, 여기 참여하는 사람도 굉장히 어려움도 겪어야 된다. 그치? 자, 고생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나중에 꽃은 이 수린사가 되겠지 자이 수린사는 우리가 일반적인 이름급보다는 월등하게 능력과 재능과 어떻게 되면 그 근안도 갖고 갈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제안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계산해 갖고 만 55세 이하만 받겠습니다 그 이상은 체력적으로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 교육 과정에는 얘기했지만, 우리가 수리사주 수준의 이런 교육, 그거 받다가 상담할 수 있는 수준을 갖고 내가 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수리사주는 진짜 요만큼 번지밖에 안 된다. 이 천부경에 이만큼 학문 분야가 있다면, 천부경에 학문 분야가 이만큼 수리사주는 여기에 한 일부분에 이게 문갈 사탕 하나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는 것 같고, 이큰 소리 치면 안 된다. 그죠? 이 수린사는 육경대학에서 이루는 이 과정을 다 겪고 여기서 이 엄청난 양들을 우리는 다 배워가야 돼요. 그러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도 장시간 소용된다. 여기 오갖고 뭐격몇번 읽겠다고 내 수준 사 이런 생각을 이제 다 버리고 정식적으로 이 과정을 어? 어, 만들어가면서 앞으로 이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이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나 그제 자 그래서. 이이 이 세계의 가정들을 이거는 일반 사람들, 육경회원들은 일반 사람들이 내가 힘들면 오십시오. 그지?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오면 돼. 집에서 불평분만 있으면 그리고 내가 집에 있어도 불편하고 어디 나가도 불편하고 갈때올때 없으면 건강하신 분 오셔야 됩니다. 갈때올때없어 갖고 뭔가 내가 봉사를 좀 하겠다 하시는 분만 오십시오. 그래서, 여기서는, 천부경은 절대 공짜는 없다. 하는 것만큼 있을 것이고, 어? 그 뭐, 공짜라고 있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그 대가도 없다 하는 것이고. 자, 육경대학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포교원, 그 다음에 명상원, 그 다음에 상담센터, 그 다음에 포폴스 타로 캐슬,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되게 되면 자녀멘토링연구소 이런 것들이 아마 증개될 거예요. 이 가정들에서 우리가 필요한 기본 지식들을 습득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교육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수준사 가정은 이 모든 것을 습득을 하면서 나는 별도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여기서는 핵심 요원들의 정의 요원들을 빨리 양성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잘 될는지 안 될는지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천재봉양양은 5월 26일 날, 어디 온댔어요? 어디에? 자, 5월, 5월 26일 날. 자, 그 함량. 함량IC에서 함량군청으로 오게 되게 되면, 우리가 뭐, 차로서는 한 10분 이내에 10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가 대성사에서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11시부터 우리 식사를 하면서 본격적인 행사를 진행할 것이니까 오십년 시간 나시면 오십시오. 그러면 오가지고 이 소지에 여러분들이 정성껏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소원이 있다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도 모르지만 은자 하늘에 나의 소원은 어떻게? 나의 소원은 이동이 아니고 나의 소원은 하늘에 내갈 길을 응? 어? 열어 보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볼게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동참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열심히 오셔 가지고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이첫 번째 행사는 원래 첫 번째 행사는 서툴지만은 힘은 굉장히 강하다고 그랬어요. 모든 힘이 모였기 때문에 그 행사를 치러 나가기 때문에 자 모든 것이 만사가 서툴고 만사가 준비 안된 상태예요. 자 그래서 임시 우리가 재상을 볼수 있는 단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응급 조치해갖고 단을 만들어야 되고 완벽한 단도 아니지만 은 그렇게 준비도 해나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함께 할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